또한장 넘기고 <웃음> 자이기또 별서라고 있요 앞에는 통서라 했고 뒤에는 별서라 별서란 각기 그 경이 설해지게 된 독특한 인연을 말하는 부분이다 그래 됐죠? 그러니까 경마다 여기에는 앞에는 경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통설화하고 이거는 경마다 다르게 한다. 별서지요? 네. 그래 그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면은 경 불요의경과 불요의 경도 구분하게 될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대중어 위어와 상설을 밝히는 대목을 큰 소리로 읽고 보도 네. 하면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중이 위요한 가운데 무량이라는 대성경을 설하시니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의 혼염하시는 바였으며 이 경을 설라시곤 무량이 처 삼매에 드시니 천은 만다라 화등 천하를 내리고, 불세계는 육종진동하여 이를 본 대중들은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았느니라 이에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동방에 만팔천 세계를 비추시니 아비지옥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이 세계에서 저 세계의 육치중생을 다 보고 저 세계의 현재 모든 부처님을 다 보며 설하시는 바 설법을 다 듣고 비구비군이 우바세우바이어 사중이 득도하는 것을 보고 보살들이 여러 가지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 부처님의 반열반과 반열반 후에 칠보사리탑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른 나이 혀를 입천장에 었다가 띄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에 자 다시 혀를 붙이고 나모 했죠? 그래 이제 그 고수노법사님 그 얘기를 내가 첫 번째 7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야 되겠구만 여러분들 육가원칙이라는 게 있죠 뉴스에 네. 그것이 뭐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네. 어떻게 왜 네. 이것도 부처님 경전에서 나왔다는 게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은 믿을 신자 성취가 있죠 그다음에 들을 문자 문성치 떼시 자 시성치 주시 자 조성치 처+ 처성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육성치라고 부르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중성치 대중성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쳐서 육성치를 한다 이 법사가 잘 해놨죠 음 요걸 보시고 그러면 여기 또팔 쪽으로 넘어서 보세요 대중의 모임인데 제일. 두 번째는 설법의 상서가 났지요. 그 다음은 입정의 상서, 그 다음에는 비웃자 우화의 상서, 그 다음에 지동 땅이 움직이는 상서, 그 다음에 대중 환리의 상서, 불방강의 상서, 동방의 육지 중생을 보고 재부를 보고 설법을 듣고 사중이 덕도를 보고 보살의 수행을 보고 부처님의 열반사를 받더라. 그래서 이것이 차방육. 종 상서가 있고 타방 육종 상서로 이렇게 구분해놨죠. 이렇게 경을 가닥을 잘 쳐놨더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법화경을 읽으면은 0년 닦을 거1 년이면 끝난다. 1년 닦을 거한 마음 잘 먹으면은 한 달이면 끝난다. 꼭 이걸 믿으시오. 이. 이렇게 그 내용을 분리를 잘해놨죠. 그 그래, 여기 이제 그 무량수경이라는 것은 정토삼부경 중에 하나입니다 정토삼부경은 무량수경 두 권이 있고 위나라의강승제가 번역한 게 있고 관무량수경 일권이 있는데 이거는 송나라 때 강양야사라는 사람이 번역했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아미타경 한 권은 후진 당시에 구마라습이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토삼부경 그러니까 극락세계로 가는데 이세 가지 경이 길, 길을 길 열어보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육종이 진동한다는 것은 모양이 변하는 게세 가지가 있죠 움직일 동자 하면 한쪽으로 움직이고 일어날 기자 하면 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고 솟아오를 용자 하면 은 솟아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건 모양이 변하는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레 진짜 이거는 은은히 소리가 난다는 진짜, 그 다음에 후자 이거는 쾅쾅 소리가 난다는 기고, 격자 부딪힐 격자 큰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소리가 세 가지, 모양이 변하는 것이 세 가지. 이것이 정말하자면은 여러분들 뭐요? 소리를 듣고 돌을 깨친다. 에?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재행무상을 보고 돌을 깨친다 그런 얘기에 비해대를 해서 설법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열반이라 하는 것은 번뇌가 죽은 겁니다 반열반이라고 했죠? 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죽은 게 번뇌가 죽었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뭐예요? 오온이 죽었지요? 오온이 반열반 사리가 반열반이라 부처님 죽음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목사는 부처님이 몸뚱이만 죽은 것만 알아 삼천 년 전에 석가 죽어가지고 영험이 없다 이렇게 불교를 갖다가 비평을 합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리랑카라는 데에서 파나도라 대논쟁 1 0 0년 전에 기독교하고 기독교가 스리랑카를 침략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스리랑카를 갔다가, 기독교화 하려고 했는데, 그때 훌륭한 선임이 있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니캉, 니캉, 그런, 니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이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불교 방송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무슨 종교나, 뭐, 도교나, 정상교나, 누구든지, 많은 대중 앞에서, 벗거량을 나고 한번 하자.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서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부처님이 나를 성리자로안 만들겠나? 왜냐? 소리랑카 그스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번뇌가 죽었다 하는 것이 성도 했는 거 아니에요? 성도? 도를 이루면 번뇌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온이 죽었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 아니에요? 그래 부처님이 오온이 화강산마에 드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덟 섬 너만이죠? 사리가 나왔다 사리 지금 부처님의 사리가 각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불기는 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예? 돌아가신 날부터 5000년이 지나면은 이 사리가 한 곳에 모여 가지고 또 부처님 몸을 이룬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이거를 모두 부정했거든요. 이부보다 부정했다고. 근데 이 사리가 새끼를 치는데 어쩌갑 부처님 사리가 방강을 자꾸 옷 젖히고 그러니까 요사이 보니까 원자 원자의 모임이 큰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그때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4차원의 세계는 뭐냐? 느끼는 네게네 없는 거예요. 뭐 전부 천지 빛깔인데 뭐 느끼는 네게네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니거내거할게 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모든 것이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어가지고 자꾸 싸우고 또저 나라에는 자원이 많으니까 저 나라 거를 우리가 뺏자 요새 그거 전쟁 아닙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상적인 전쟁이에요 그 어쩌면 은 지금 종교 전쟁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붙으려 하는데 막 감을 지르니까 요새 쑥 들어가더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번 죽는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니게그거요 석가모니는 죽었대. 죽었제. 예수는 살았대. 십자가 지고 살만 보기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부 다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멍들어. 멍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제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서서 법화경을 읽읍시다. 법사경 법문을 들읍시다 법학경을 씁시다 법학경을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잘살수 있고 세계가 평화가 옵니다 이를 외치는 그런 불제가 된다는 서원의 박수를 한번 치 <웃음> 자, 우리 또 고소노 법사 해설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성경전에는 위와 같은 식의 상서가 자주 나오는데 천상의 우하나 대지의 진동 등은 특히나 강한 감동과 동참 그리고 장엄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부처님 미간 백호상의 강명은 부처님의 지혜의 강명을 나타내는 것이니 부처님 미간 백호상의 광명에 의해 동방의 여러 세계 상설를 보았다는 것은 부처님 지혜에 힘입어 부처님 지혜로 잠시나마 돌아가 넓은 세상의 여러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된다 여기에 이제 장음이라는 말과는 말 가운데 세간 불토장음이 있고 세간 불토 장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불토 장엄이 있고 마음심자 불토 장엄이 있어요. 신불토 장엄, 그 다음에 마음심 불토 장엄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 불토 장엄이라는 것은 절를 짓거나 이제 여러분들 탑을 탑을 인자 세우는 그런 거고 신불토 장엄은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음심자 이거야. 말할 것도 없지. 마음을 닦는 장음이다. 이게요. 그래서 장음에 세 가지가 있어. 절을 지어서 장음하고 탑을 세워서 장음하는 그런 때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신불토 장음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사성 계급이 다 떨어져 나가 붙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마음. 마음 닦는 그런 장음이 있더라.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무는 바 없이 네 마음을 써라 그래서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자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미륵보살이 여러 상서에 대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그때. 미륵보살이 세존께서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를 나타내시는가 하고 의심하여 누가 알 것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문수사리 보살을 과거부터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하여 왔으니 그에게 물어보려 하였다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이에 미륵보살은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문수사리보살에게 이 인연을 물었다라 무아미 탑을 그래서 이남아메 탑을 한 번에 얼마를 버느냐? 내가 원각장 할 때는 500만 원을 캤는데 여긴 좀 올려야 되겠어 남음의 답을 한 번에 천만 원 불공한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은 전부 다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원자 고순호법사 해설을 한번 들어봐요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문수사리 보살은 미륵 보살의 질문을 받고 과거 일월등명부로 예를 들어 이런 상서는 대법을 설하고자 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 부처님이 무량이처 산매에 드시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니까 육종 진동하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뭐를 합니까? 예? 종이로 만든 꽃가루를 가짜 꽃가루지만서 도 하거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저 촌에 농사진 사람들 꽃좀팔아주고라 진짜 꽃으로 갖다 던져야지 나 그거 좀 앞으로 다르게 하시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꽃농사를 많이 짓고 꽃향기가 서울천지에 진동할 때 말이에요 그 서울에 있고 속 답답한 귀신들이 전부 다그 꽃공양에 탁 맞아가지고 돌을 깨쳐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든지 극락세계를 안갈 건가 가짜 꽃을 만들어가지고풀풀풀풀야 풋풋 돼. 아이고 이, 여, 여, 영화 연극 그거 뭐 한두 보니까 전부 다 그래 하더라니까 예그뭐 예? 이상하게 소리를 내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말 달리는 소리가 뭐그 이상하게 그래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요 대략 이해가 가죠? 그리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마다 옛날 부처님들이 이런 상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물으니까 이제 대법을 설할 것이다. 이런 그정말하정면 상서의 이유를 밝히는 대목을 또 읽어 갑니다. 자, 그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아선 지금 세존께서 대법을 설라시어 대법부를 내리고 대법날을 불고 대법고를 치며 대법의를 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러 부처님께 일찍이 이런 상서를 보았는데 곧 법을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 광명도 그와 같으니 일체 세간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시려는 까닭이다른 나모와이 미타부. 그 뭐지 이다이여당나라이야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뜻을 세기면은 마음이 조절돼서 마음이 건강해진다. 편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지요. 문수보살이 상서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 부처님 법이 이제 시작된다. 이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이 약만 먹을 것 같으면은, <웃음> 이 약만 먹을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에 참. 그러데 부처가 사실 돼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부처를 끄집어내가지고 깃발을 한번 날린다 이기라 깃발을 날려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병든자를 다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다 부자시켜준다 우리나라가 2050년도에 가면 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가 된다 확신하라 이기라 황우석 교수가 1번 타자로 출마했다 이기이 2번 타자는 부산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세계 바다 밑에마다 있는 금덩어리를 부산 사람이 누가 가서 다 찾아내는 그것만 깃발을 날린다면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어디 뭐저쪽이 어디야? 저저 저, 저, 강석진 씨거 있는데 그 무슨 용호동? 용호동 거기 막 금덩어리가 나온다고 한참 떠 들기만. 금기가 없어 고만막 끝을 내버렸어 그러나 진짜 금덩어리를 캐는 게 우리가 그렇죠? 금등거리 캐는 공부가 이거다, 이 말이요. 잡석은 다 녹아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금덩어리만 남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시겠나. 그 말이거든. 자, 그 밑에 한번 또 봅시다. 1월 등명불 때의 예를 들어서 최초와 중간에 1월 등명불 때에 일을 갖다가 이제 말한다. 그 말이거든. 과거 불가사의한 아성지급의 이를 등명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계시어 정법을 연설하셨으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았으며 그 뜻이 심은하고 순일무잡하였다 우리도 심원하고 깊고 깊고 또는 순일하고 잡된 생각이 없는 하나된 마음을 성취해보자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성문 영각보살들을 위하여 갖기 그에 맞는 법을 설하셨다 다음에 또이만이나 되는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모두 같이 이를 등명이라고 하였는데 서라신 바법은 역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았다 넘기고 최후의 일을 등명불께서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 유의 선의 무량이보이 정의 제의이 그 다음에는 향입니다. 소리 향자 향이 법이의 파랑자가 있어 각기 위덕이 자제하여 각기 사천나를 다스렸다. 이 왕자들은 아버지가 출가하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따라 출가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어 천만의 불소에서 선본을 심었다 그때의 이를 등명불께서는 무량이라는 대성경을 설하셨는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불의 혼염하시는 바이 없다 그런 후에 무량 2처 3매에 드시니 천은 만다라화 등 천하를 내리고, 몇 자가 아니고, 네 자요. 세계는 육종 진동하였다. 그러자, 대중들은 모두 환희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방광하여 동방에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지금과 같았다 그때의 해중의 보살이 20억이었는데 모두 이 뜻을 알고자 하였다 때에 묘강이라는 보살이 있어 800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를 덕명불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이 묘강보살을 인하여대승경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묘법연하였다 육십소급 동안을 설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게으름이나 근태로움을 내지 않았다 묘보 연하경을 설하시곤 그날 중야에 열반에 들리라 하셨다 그리고 득장보살에게 정신이라는 불이 될 것을 숙이하셨다그후 중야에 열반에 드셨다 불멸 후엔 묘광보살이 80소급 동안 묘법연하경을 설하니 파랑자 보살도 그를 다 스승으로 섬겼다 파랑자 보살은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최후로 성불한 이는 연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묘광보살의 800의 제자 중에 이양에 탐착하여 구명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선근을 많이 심었다 그때의 묘광은 바로 자신인 문수사리보살이고 그때의 구명은 지금의 그대 미륵보살이다. 지금 상서를 보니 본래와 다름이 없어 금일 석존께서는 묘법연나싱을 설하실 것이 다른 나 뭐. 해보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예. 재미가 없는 사람은 전생에 도를 안 닦은 사람이고 전생에 도를 닦은 사람은 전부 다야 내가 이제 옛날을 찾았구나 에? 내가 도 닦는 인연을 이제서 알겠구나 왜 이렇게 미치고 여기에 왔는 줄 알겠구나 옳다, 좋다, 됐다 다음 생에는 절대로 내가 시집장계 안 갈란다 <웃음> <웃음> 그럼 출가해서 도닦을란다 그래야 되거든 팔구 쪽으로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 아성 기급의 일을 등명한 부처님 불명호지요. 그 밑에는 뭐냐 설법의 총상인데 최초의 일을 등명과 부처님이 도가 똑같지요. 그래서 설법의 모양을 이제 말했고 중간 일을 등명 불어 동명호와 동설법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살아서 7 0세때 설법하던 그거하고 옛날 일월 등명불 당시에 정말은 위험 왕불 당시에 있었고 여기에 쭉또십 쪽으로 넘어오면은 미 출가 시의 파랑자 명과 덕이라고 됐죠 이건 부처님과 왕자의 인연인데 다른 경전에 보면 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살이에요 보살.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3위가 돼가지고 비구계를 받거든요. 20살 밑에는 전부 3위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파랑계를 3위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계는 말이요, 그거는 나이가 관계없이 받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비구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 하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 정말 법화경을 보면, 읽으면은, 거기 그만, 저, 소여 받는 거요. 예 따로 무슨 뭐 그걸 또개를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심을 내서 저 통도사나 법무사나 이런데 쌍계사나 또뭐 해인사 안 덤벼 거리면 또 신임한테 맞아 죽는다 해인사나 직지사나아그게 어? 가서 보살계 열 번씩만 받아요 정말 여러분 열번 보살계를 받아서 업장이 소멸 안 되면은 그때 나한테 와요 대번에 이놈은 신임만니날 네 속이구나 그럼 내돈다 물어주고. 또, 속인 그 제도 내가 참여해주고, 진짜 그때는 내가 제업을 소멸시켜 줄 테니까, 에? 안 되면 내가 뭐, 여러분들 집안에 내가 아들, 딸이시면 내가 죽어가지고, 음? 그 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식이 되더라도, 자손이 되더라도 내가 그 빚을 갚아준다, 가이.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에 가면은, 이 일본에 가면은 파랑자라는 도시가 있어요. 내가 그래, 일본 가면 그 파랑자 거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동네 살면 왕자가 안 되겠나? <웃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해지면은 그런 한이 져가지고, 파랑자 동네에 가서 내가 살아봤을까? 왕자라는 게 좋은 거더만. 무슨 왕자라도 왕이라 하니까 억수로 좋더라고. 예?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왕보다 더 좋은 부처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한다면은, 그까지는 임금 노릇 이런 거 하겠어? 버리부, 버리부리고 출가를 해야지, 부처님처럼? 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도 좀더 임금 하라고 하라고 한 사람이 임금 안 하면 더 좋을 긴데 임금 되, 되지도 못하면 택도 없는 사람이 임금 노릇 하라고 하니까 선거가 혼탁하고 나라가 어지럽지 않나요 참 이거 우리나라도 정말로 떠받들어서 모시는 그런 임금이 나와야지 투표해가지고 이거는 바람밖에 안 바람 바람 바람으로 된 대통령은 뭐예요 바람, 바람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좀 살살 불어야 곡식이 되는데 왈칵왈칵 왈칵 부니까 놀래는 것만 많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지 않소 옛날 되면 얼마나 좋나 에? 아이고 좋고 말고지 에. <웃음>